지난 9월 7일 전남에서 한 40대 주부가 불임을 비관, 음독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작합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사건이 있은지 두달 반, 집은 인적이 끊긴 채 남편이 마신 듯 보이는 술병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술로 그냥.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됐지만 남편은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되게 안 계시더라고요. 제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래서 아, 근데 지금 바쁜데 다음에 화합시다 이웃 주민들 또한 김영아 씨가 재혼으로 타지에서 시집온 터라 그 사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 이는이이는는이 네 김영아 씨가 불임 치료를 받았던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재혼 후 다시 아기를 가지러 무척 노력했지만 고령에 한쪽 나팔관마저 막혀 있어 임신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아, 이렇게 통하고 있는 거고 마음적으로 <목소리도> 굉장니다 기대했던 인공 수정마저 실패한 후 크게 낙담했던 김영아 씨. 남편과 시댁에 더 이상 아기를 갖기 어려울 것 같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고민하다 결국 죽음을 택했습니다. 지난 10월 9일 전남 광주에서 또 다른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30대 주부였던 이영희 씨의 자살 동기 역시 아기 문제였습니다. 애가 안 생겨버려요. 결혼을 해도. 애가 안 생겨서 가뭐 무한, 도약방. 진도뭐 응?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가진 노력 끝에 결혼 5년 만에 어렵게 얻은 첫 딸. 하지만 기쁨도 잠시 1년 만에 병으로 아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집사람이 애가 하나 있으면 은더 낫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에서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인공수정 말씀하시 네. 죽은 아기를 잊지 못해 우울증까지 앓았던 이영희 씨. 혹시 둘째가 생기면 나아지지 않을까 부부는 병원에서 불임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3년 10월에 오셔서 인공수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잃은 후 다시 아이를 갖지 못했던 이영희 씨는 결국 지난달 자신이 죽으면 화장해서 먼저 떠난 딸 곁에 뿌려달라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집 보내고, 집사람 보내고, 둘을 가슴에 입고 산다는 것이 너무 벅차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자기 밥 먹으라는 소리가 기 계속, 계속 안는니요전나해에서 점심 먹었어? 이 소리를 아닐 게 없이 계속 성장 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신생아 수는 49만 3천여 명. 둘만 낳아 잘 기르자던 70년대와 비교해 보면 무려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그동안 사회적 인식도 변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가입 여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직장과 육아의 병행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아기를 원해도 갖지 못해서 애를 태우는 불임 부부들 역시 적지 않습니다. 장형원 피디, 불임 네. 부부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네, 우리나라의 임신 가능한 부부 7, 8쌍 중한 쌍이 불임 부부라고 합니다. 둘러보면 내 주변에도 불임으로 고생하는 가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긴데요 아이를 갖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불임 부부의 고통을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주부 김미정 씨. 매일 저녁 6시 반만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챙기는 일이 있습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난포를 키우는 과배란 주사를 맞습니다. 인공수정만 대여섯 번, 시험관 아기 시술은 일곱 번째라고 합니다. 네, 이게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직접 주사를 놓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이거 하면 이제 30일은 계속 맞는다고 봐야죠. 한번할 때. 그러면 7번 했으니까 벌써 3 0일 20일. 210번이라고 생각하면 됐죠 굉장히 아파요. 그 추사 맞을 때는 배가 너무 아프고요. 열도 나고요. 살도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많이 쪘어요 그리고 우 울증도 많이 걸렸죠. 안될 때는 울기도 많이 했고. 어디가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닌데 매일 주사를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처럼 집안 여기저기에 건강 관련 기사를 붙여놓는 등 김미정 씨의 모든 생활은 아기 갖는 일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이지만 김미정 씨는 시간에 맞춰 혼자 저녁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하라는 대로 정해진 시간에. 챙겨드시는 집에 아도 아도 재미 나고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삶의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자꾸 이게 너무 힘들면 이혼 이야기도 많이 해요 이혼하자고 올해로 결혼 1년째 아이가 없다 니 부부 사이에 자연스레 대화가 없어졌다니다 <목소리> 그는 좀 당기는 애가 있으면 그것도 좀 필요 할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애 있으면은 야 아빠 양 한번 볼게요 친구 집에 볼 거잖아요 네. 애기 담배가 좋와 <웃음> 그럴 수 있고 네. 뭐 어깨 주문 안할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부부가 아니죠 뭐 말도 없으니까요 이러다 보니 매일 저녁마다 김미정 씨는 아기 갖는 데 좋다는 일에 남편은 남편대로 운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게 이들 부부의 일상입니다 김미정 씨의 남편 최 씨가 운동에 매달리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막을 사람이 잖아요 그래서 이운동 이제, 이제 서안니까애 생기면은 내가 학교 따라가나 학부따라가 이제 나이 들지즐해서그 거. 그동안 남포가 몇 개나 자랐는지 보기에 김미정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 원래 난자가 한 개씩 자라는 건데 여러 개가 자라도록 약제로 과배란시키는 거죠? 수술하고 난 다음부터 난자 개수가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보니까 또 자랐으면 하 거예요? 개수가 더 많아지진 않아요. 지금부터 주사를 쓰더라도 개수가 많아지진 않고 난자가 많을수록 유리한데 세 개밖에 자라지 않았다니 실망스러움에 잠시 복도에 앉아 마음을 추스리던 김미정 씨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세계에대도 희망을 걸어가야죠. 그 세계가 이제 잘 튼튼하게 수정이 돼서 그게 성공을 하면 너무 <웃음> 기쁜 일이죠. 불임 환자들은 뭐 포기하기가 쉽지 가 않죠. 포기하는 순간에 일단 어. 아기를 가질 수 없고 엄마가 될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되니까 이 애기를 가지기 전까지는 포기를 못하죠. 누구나 다 그러실 거예요. 아마 시험관학위 뭐 15번, 16번까지 하시는 분도 봤어요. 저는. 김미정 씨처럼 불임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불임 부부들은 하나같이 그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결코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봐요. 수술이 아닌데도 너무 지친 거예요. 이제 사람이 그 검사만 검사만 한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실은. 특히 시험관 아기를 할 경우에 서너 번 하고 나면 명이 한 10년씩 단축됐나, 그래, 한번할 때마다. 팬티도 안 입은 상태로, 그렇게하고선다 준비되냐고 바깥에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사선 촬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갑자기 에어컨 바람이 확 나오는 거예요. 9월달에요. 에어컨 밑에 저를 한 10분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거울을 딱 봤는데 이게 내가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서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어. 어, 이번 달에는 됐을까? 이번 달에 됐을까 그럼 기다리는 그한달 주기로 계속 그런 우울증이 온거 같아요. 근데 그게 2, 3년 계속되면 이제 몸도 지치잖아요, 사람이 마음도 지쳐가고. 몸 고생, 마음 고생, 그야말로 엄청나게 고생들 하시네요. 한 주부는 우울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바로 못 가니까 가서 왔는데 TV에 이제 TV를 딱틀르는 분유 선전을 하잖아요. 그럼 아기가 막 나오면 그때부터 그냥 눈물이 막 흘러요 이렇게. 예, 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그냥 아기만 보면 이쁘 이렇게 하나 우는 아기만 보면 저도 막 그냥 한몇칠 밥을 못 먹어요. 예, 네, 그 정도로 막 그리고 신경질적이 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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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특히 이제 생리가 나올 때쯤 되면 이제 임신이 안 됐다는 걸 아는 거니까 더막 화가 나고 그러니까 그때쯤에서 약을 이제 안정제 같은 거 수명 먹고 어디 보자 누구 닮았나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예쁘다 핏줄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 특성상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불임으로 받는 고통은 더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막 하세요. 이런 뭐너 밥은 먹었냐? 섞어. 요새 무슨 일이냐 뭐 제일 끝에 이제 끊으시면서 애기 없냐? 이렇게 다 하시는 <웃음>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머니는 항상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몇번 반복되면은 전화를 하기 싫은 거예요. 받기도 싫고 우리가 정말 이민을 가서 따로 살지 않은 이상은 이민을 가더라도. 내가 내 부모, 내 형제, 새끼 하나 못 놔줬다 이런 죄의식이 계속 있을 거라고요. 우리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이기 때문에. 심하게... 그런데 이 불임의 원인이 여성 한 쪽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남성 쪽의 불임의 원인이 있는 경우도 약 40% 즉 전체 불임 중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만난 한 남성 불임 환자의 정자 검사를 해봤습니다. 화면에 왼쪽이 무정자증이고 오른쪽이 정상인 거죠. 이게 금방 구별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남성 불임의 경우 자신에게 불임의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당한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진짜 나는 진짜 비참하더라고요. 야, 이거 우리 한 어떻게, 어떻게 내가 갖 어떻게요. 밥상 딱밥 먹고 나서 병원에 가지 말 마라. 이건 내가 잘못이다, 그러니까. 안 믿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진짜 내가 잘못이니까 가지마 가지마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이제 눈물을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남성 불임 환자 부인의 난자를 채취하는 중입니다. 무정자증도 고환세포 등에서 정자를 채취할 수 있을 경우 시험관 아기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 부부가 어느 쪽이 불임이든 부인은 여전히 힘들군요. 힘 얼마나 힘든, 힘든지 아세요? 주사 맞고 아침저녁 근육주사가 막 맞고 뭐 진짜 스트레스 그뭐이저 난자 키운다고 그거 뭐 코이다 뭔뭐 놓고 장난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마누라한테 솔직히 내가 하자는 얘기를 안 해요. 오늘은 김미정 씨가 수정된 배아를 이식하는 날입니다. 일곱 번째 겪는 일이지만.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가 힘듭니다. 지난번 자랐던 세개의 난자를 재취해 남편의 정자와 수정을 시도한 결과 두개가 수정됐습니다. 이두개의수정란을 김미정 씨의 자궁에 이식합니다. 하얗게 보이죠? 구맣게 네. 보이는 거. 여기 액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우신 네. 네. 채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번에 그래. 성공하십시오. 주사 잘 맞으시고요. 네. 어, 혈액검사는 날 오시고. 뭐 어떻게 본드로 붙여서 해줬어안 <웃음> 뭐 들어주면. <떨어지면. 웃음> 진짜 신정이 이제 본드라도 붙여서 딱 달라붙어서 착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할 때마다 마지막 마지막 그래야죠. 애를 갖게만 된다면 모든 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오죽하면 본드로 붙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어, 하는 말까지 할까 그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이 정용 pd 네. 어, 10쌍 중한 쌍이 불임부부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게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어, 출산이 가능한 임신이 가능한 부부 7 8쌍 중에 한 쌍이 불임부부다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환경오염 잘못된 생활습관 스트레스 등 불임을 유발하는 요인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그 결혼과 임신 연령이 늦어진다는 고령 임신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불임의 양상도 어, 오늘날에 세퇴하고 어, 떼려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고령 임신을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PDP를 보시면요. 이거는 지금 성숙된 난자로서 보통 20대 여성들의 네. 경우고요. 네. 30대 중반이 되게 되면 난소나 자궁의 기능이 떨어져서 네. 상당히 불임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아이를 갖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 이게 뭐 생각 이상으로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뭐 이런 상황이라면 아이 갖게 해주겠다 또는 아이를 갖기 위해서 누가 이렇게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넘어가지 않고는 못 배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이 있다면 돈이 얼마가 들든지 해보고 싶은 게 불임 부부의 심정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불임 부부의 이런 열망을 노리는 상술 또한 적지 않다고 합니다. 2년 전 불임 진단을 받았다는 한 여성의 지민입니다. 취재진을 만나자마자 싱크대 위에 놓인 봉투에서 약구로미를 내놓더니 김치 냉장고에서 한약을 한 알은 꺼냅니다. 집안 곳곳엔 불임 치료에 좋다는 온갖 치료제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거는 식전약이고요. 음... 이건 식후약 데 식후약이 1번, 2번이 있어요. 어. 생리 전후로 먹는 거예요. 아, 이그 생리 전, 이 생후. 예. 일일이 몸에... 챙겨 먹는 일도 보통이 아니겠는데 몸에... 이게 다불임 치료약이란 말입니까? 속침이래요. 약뿐만이 아닙니다. 몸의 기를 보강해 주는 침부터 ]이에요. 배란 촉진 크림까지 그동안 불임 치료를 위해 들인 배란... 돈이 기억하기도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가서 치료 받고 때가 16만 돈이었어요 많이 많이 면 얼마 정도 100만 원이 좀 넘었었어요. 한번진료 예. 처방에 100만 원이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불임 치료가 보험 혜택이 안 되는 데다 한약이나 보조 치료제 같은 경우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불박하니까 어디 병원에 가서 시험관 하기로 성공을 했다. 뭐 어디 한약방 가서 약을 먹고 애를 가졌다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거긴 저는 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병도 마찬가지지만 불임은 특성상 용화다는 병원을 전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임 치료를 잘하기로 소문이 났다는 한 한의원을 찾아가봤습니다. 여기 굉장히 유명해요. 저희 엄마가 10년 전인가 와서. 얘가 먼저 왔고 얘가 낫고 그다음에 어, 얘가 어, 왔고 아기 네. 때문에 엄청 고 아, 그래. 그래. 근데 아기 때문에 산까지도 제가 잘 못해요. 네. 그래. 약값이 한개한1 8만 원하고 거의 한달끝하시면세 개에서 6십만 원인데 사정이좀안 드시면은 그러니까 한질만 우선 드셔도 되니까 어르게 걸음 아. 하셔으니까 자주 면치 못하니까 지금 세요 환자가 많아 진료 받기가 어렵다면서 진료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불임 서도 많아요? 많아요. 거의 다. 그럼 약을 치료 약 오늘 고 약을 안지실거 약을 안 아니 약을 안지 거면 진료를 해줄 수 없다니 무슨 이런 병원이다 있습니까? 불임 치료로 유명한 지방의 한 한의원은 한술 더 뜹니다. 진료 가서 직접 받아야 되나요? 뭐못 오시면 뭐 전화 도 됩니다. 오시는 게나못 오시면 뭐 전화 세요 아, 전화로 어떻게 그냥, 생리... 그냥, 그냥 상담하면은 어떻게 약을... 네, 네, 진짜로... 생 상담 니다 상담 하면은 어떻게 저 약을 약 보내드려요. 지금 는데같는아세안 하고 약만 보내주겠다 그러는 건데 이런 게 허용이 될수 있는 건가요? 네. 한 의원이나 양 의원이나 다 그냥 부이면 음, 필요로 해서 꼭 날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기 전에 저 사람한테는 어떠한 거를 시켜도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갖다 이용하는 것 같고 하여튼 제가 수납하고 나와서 올때 되면 기분이 꼭 무슨 당한 기분 같기도 하고 내가 이게 뭐 할로 이런 짓을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언제가 끝이 날까 하는 그런 속상한 마음밖에 없어요. 불임 부부를 취재하는 도중 충격적인 제보가 있었습니다. 한 불임 여성이 대리모 관련하여 피해를 제보한 것입니다. 현재 두 살짜리 딸을 둔 하수정 씨, 그녀가 대리모를 통해 딸을 낳기까지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각서를 받으셨죠? 번째 얘기는 6개월에 갑자기 이유도 모르게 모게 그냥 어, 조기 분만이 됐어요. 아, 조기 분만 예, 조기 분만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어열두 시간을 살아 있었어요 아기가 급하게 달려간 신생아 응급실 어떻게든 아기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까지 했다고 합니다. 다른 아기들은 다 울어요 안에서 응영해 하고 다 울는데 우리 아기만 그렇게 괴로워도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울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기절했어. 요 정말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기절했어요. 아기를 잃은 후 설상가상 하수정 씨는 아기를 가질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하수정 씨를 위로하며 평소 잘하는 언니가 대리모를 자청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처음에 믿지도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고 그냥 말만이라도 고맙다고 그냥 그랬어요. 근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갖고 병원에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가자고 자기가 해줄 테니까. 그리고 자기는 어 돈도 필요 없고 어 네가 너무 안 됐으니까 해 주겠다. 하수정 씨는 자신의 난자와 남편의 정자로 시현관 시술을 해정시의 배를 빌려 아기를 갖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임신 6 개월 무렵부터 대리모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 그이 이후 정 씨는 임신한 상태로 잠적하겠다는 둥. 뱃속의 아기를 담보로 하수정 실을 협박하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해왔습니다. 어저께서부터 양수가 터졌다. 그랬는데 가서를 써주기 전에는 병원을 안 간다. 또 어느 누구도 그상황에서안 써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병원을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자궁이 한 30cm를 30%라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열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진짜 양수도 터져 있었고. 선정도 아기 생명을 조건으로 해서 돈을 요구했다는 얘기인데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네, 이게 바로 당시 대리모에게 써준 약속 어문입니다. 당시 1,700만 원을 포함해 하수정 씨 부부는 수천만 원을 대리모에게 주었고 그 일로 하수정 씨 남편은 신용불량자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아기를 얻느라고 큰 대가를 치렀군요. 하지만 하수정 씨 부부는 당시 일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기가 1억이면 아기가 얻어지겠어요. 2억이면 얻어지겠어요. 10억을 줘도 안 바꾸죠. 지금 같으면 은 100억, 1000억을 준다고 해도 안 바꾸죠. 제 목숨하고 바꾸자 그러면 제 목숨 바꾸죠. 제 목숨이에요. 실제로 음성적으로 대리모 뿐만 아니라 난자 매매도 존재합니다. 한 병원의 불임 클리닉 사이트입니다. 불임 환자들끼리 정보도 교환하고 고민을 의논하는 용도의 게시판이지만 실제로는 난자 공유나 대리모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도배되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과연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난자를 구한다는 글을 남겨봤습니다. 글을 남긴 지몇 시간이 채 되지 않아 남긴 연락처로 여러 문자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여성들이 이런 일에 나서는지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약속 장소엔 아기를 아는 앳된 얼굴의 여대생이 나와 있었습니다. 응. 왔는데뭐그거다어요 그 음, <웃음> 얼마 주시어요 얼마? 그분한테 250만 원 주셨대요. 아니 선 얘기해 보려 어떻게 이 일을 할 생각을 했는지 묻자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난데다 복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난자공연 나섰다고 했습니다. 무 <웃음> 뭐예요? 또나 있는 거 다시 시작하 결혼하면서 그만 거예요? 그 문제에 난자를 팔겠다고 연락해 온또 다른 여성을 만나봤습니다. 현재 직업이 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사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난자 공여에 나섰다고 합니다. 대리모를 해서 좀돈 대리모는 얼마 정도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oh. 어떤 분 전화하셔서 4억 천 정도를 다른 사람들은 얘기한다고 하는데제 연봉이 4천 이거든요그니한1 0개월할거안 하죠.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닌데요. 한대리모 희망자에 따르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4천, 보통 요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이 여성은 경영하던 가게가 잘 되지 않자 미혼임에도 불구하고 난자 공유뿐만 아니라 대리모까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왜 <웃음> 난자 공유를 통해 불임 부부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진다고 네. 보다 죽어버리는데 리는 것뿐이라고. 네. 어, 와면 좋은 일이 되는 건데 제가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좀더라고요 30대 중반의 이 씨. 작년에 이어 올해 또 다시 대리모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혼은 했나요? 예, 남편의 동의하에 대리모를 한다고 합니다. 이 씨는 작년에 대리모로 쌍둥이를 재앙 절개로 출산했지만 정작 본인은 가정 형편 때문에 애를 낳을 엄두를 못 낸다며 하루빨리 자기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난자 매매, 대리모 이런 것들이 음성적으로 개인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만 있나요?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난자 공여를 중개해주는 사설 업체도 있습니다. 난자 공여를 희망하는 한 불임 여성을 따라 동행 취재를 해봤습니다. 보통 얼마나 거죠? 뭐 그런 뭐지 공여자 살되는 일주일 정 3, 아 두세 분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기서 사진, 그런 거 없어요? 볼수 있는 거. 그, 그건 일단은 절대 완전히 예, 분노태나 아, 아 이제 네. 봤는데, 이제 네. 그, 이제 3자로 들어가요. 저희도 봤는데, 오셔서 그냥 상담하시는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 네.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상담만 하는 그, 그, 그, 그, 그, 그, 상담 중 불인 전문병원과 자신들의 관계를 은근히 비추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을만하다 뭐 그런 뜻인가 보인원는 그런 인가요 상담 중 불인 들의 관계를 은인보중는마상자 이 난자를 공여하려는 경우에는 또 어떻습니까? 이번엔 이 업체에서 명문대로 분류해놓은 대학생들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돈이 얼마, 그 돈이 얼마 정도로 이렇게 일일 이만 원. 보이 이제 보면 학교에 좀 학교 그런 것 따른 더 올라가는 그런 건 없어요. 처음 다 똑같이 2 0으로 시작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전에는 200이었죠. 200, 220, 250 이렇게 나왔거든요. 응. 지금 220만원에 하시면 다이시고, 그럼 200, 200 273만원. 아까 난자를 공여받으려고 하는 불임 여성한테는 5, 600만 원을 부르더니 지금 난자 제공하려는 여대생한테는 220만 원을 부르는 거죠. 차액이 상당히 크네요. 네, 이 업체는 난자 공여의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임 부부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상술 때문에 불임 부부들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장영원 PD, 네. 형편이 안 돼서 자기 아기는 못 갖고 남의 아기를 낳기 해주기 위해서 대리모를 한다. 또 네. 돈을 받고 난자를 제공한다. 어떻게 보면 조금 가슴 아픈 그런 얘기들인 것 같은데 네.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난자 매매나 대리모에 대한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내년부터 생명윤리법이 발효되면서 네. 유상으로 난자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부부들한테는 더큰 부담이 되고 네, 또 그렇죠. 만에 하나 음성적으로 이게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비용도 막대하게 늘어날 걸로 어, 생각이 돼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네. 에, 지금 현재 이 불임 뭐 시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규모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공식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에. 추측만 할수 있을 뿐인데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은 네. 보험급여가 된 보조생식술인 경우 2000년도에 33억 정도라고 합니다. 네. 2003년도에는 86억이기 때문에 네. 160%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시험관 아기 시술만 따지면 494억이었다가 네. 그 160%를 적용하게 되면 500억 이상 이상의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무슨 구체적인 통계 수치가 없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시험관 아기 시술만 그렇다는 얘기고. 네 그렇죠. 어, 한의학 아까 뭐 보니까 뭐 비싼 돈 주고 약지어다 먹고 그러는데 이런 걸 합할 경우에는 뭐 엄청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불임 부부들이 가장 큰 고통으로 꼽고 있는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취재해봤습니다. 며칠 전 수정된 배아 이식을 받은 김미정 씨. 이식을 마친 요즘도 같은 시각에 직장 근처 산부인과를 찾습니다. 이식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죠? 네, 이식 후에도 자궁 내막에 잘 착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사를 매일 맞아야 합니다.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을 못하게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누워있으려고 그러고 그래요. 일하시잖뭐 어쩔 수 없죠. 참고 해야지. 주사를 맞고 김미정 씨는 곧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김미정 씨를 직장 동료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어떻게 진료를 받는지 또 처치 아니지 모르겠지만 갔다 오는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내일 예. 네,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복숭아.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긴 마찬가지입니다. 착상이 잘 되려면 스트레스는 금물이지만 밀려드는 카드대금 명세서를 보고 있자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카드 대출까지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자에 이자가 불어나서 또제 카드로는 도저히 어떻게 메꾸소으니까 동생한테 또 동생 카드까지 우전하게 되고 그리고 동생 대금이 나오면 또제 카드에서 또 뺏어주고 계속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겠어요. <웃음> 참 그,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는 심정이겠어요. 그렇습니다. 김씨가 98년부터 지금까지 불임 치료에 든 돈이 시험관 아기 시술, 각종 한약값, 진료비 등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집 대출 그 담보로 대출 받아가지고 또 병원비 하고 계속 신용카드를 쓰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더싼제집 대출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뭐 비용 저기 이자만 나가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팔고 이렇게 임대 아파트로 왔죠. 집까지 줄여봤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고 어쩔 때는 진짜 자살까지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는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파트 넉 분에서 제가 살 때는 이 베란다 내다 보면서 떨어질까 그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든든 죄가 다 답답해질 정도인데 이 시험관 아기 시술비가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까?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한해 평균 300만 원 내외 정도 듭니다. 하지만 성공률이 30% 정도라 한두 번 만에 임신이 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한번 실패할 때마다 세달 정도 회복기를 갖는다고 해도 1년에 세번 정도 시술을 받으면 900만 원가량 들어갑니다. <목소리> 그 당시에 집안 재가을알렸어 나도 그 대부분이 삼차 이상 가야 돼, 이 일일이 자야 되는 나라만 조금 그건 다 아주 참뭐 노토복골이나 한 정도의 확률이지, 3 삽차가야 가 그러면 그러니까 애들아마 같은 땅 중에 보면 전부 베트남화 짜리요. 이건 전쟁인 것 같아요. 사는데 아이를 갖기 위해서도 전그 전쟁을 치르는 것 같고, 응. 과연 이 아이를 낳아서도 건강하게 잘 키울까 그것도. 그렇게 키... 그런 렇게 키우 그 것도 진짜 하나의 전쟁이죠. 사는 게 전쟁 같아요. 전투죠, 전투. 이 들어가는 돈이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게 아닌가 싶은데 보험은 전혀 적용이 안 되나요? 일부 적용되지만 대부분 보험급여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험이 시작을 할때 의료보험으로 시작했습니다. 의료보험은 사실은 질병 위주의 그 지급을 하는 건데 불임은 질병이 아니다라는 그런 논리로. 제외됐었죠. 사실 불임의 원인이 되는 산부인과적인 질환, 예를 들어 자궁착이나낙관폐쇄 등은 보험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불임 치료 시술은 보험에서 제외됩니다. 불임 보험에서 제외됩인 불임 치료 시술외됩인은외 시술은 보험에제시술에직은에서직은에서보험적용이되지못하고 있죠. 근데 사실 제일 부담이 큰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보조생식술에 쓰이는 고가의 수익약품, 시술비 모두가 보험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느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의료품은 한 일어난다는 말이지. 아, 처리 안 됩니다. 안 돼요. 어, 그러뭐 불을 한 병원은 전리안 돼. 일어난다는 게안 돼. 그런 상상을 해봐요, 병원비가. 어왜 이렇게 진료비가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저기 모는 초음파는 어, 거의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고요, 에스트로겐도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고가의 의료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 는 의료비 혜택을 안 주고 약이를 안 낳는 게 문제인 그런 시대에 자기 돈 들어서라도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전혀 안 도와준다는 얘기네요.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실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웃음> 과연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어느 정도인지? 한 산부인과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어요? 네, 그렇죠. 어... 여기 분만 대기실? 사람이 없네요? 네, 요 며칠 사이 잠시 빈게 아니라 한동안 아무도 없었던 걸 한눈에 알수 있었습니다. 아기들이 하나도 없네요? 네, 응. 음. 진짜. 너무 많이 낮아졌죠.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 요즘 분만 건수가 어때요? 도안 되게끔. 아. 음. 그 네. 하기도좀 힘들어요. 요번 달에 분만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오늘 일이죠 네. 분만 한 건밖에 없었거든요. 한 건밖에. 달, 예. 네. 네. 이 병원의 경우 97년 600건이었던 분만 건수가 작년에는 100건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산부인과를 택하는 사람들은 일이 힘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는 크림 가정도 그렇고 밥맛이 바뀌어도 저희는 어떤 보람이라든지 어떤 성취욕에 대해서 상당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많은 젊은 의사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이들이 있어 행복이 산부인과 의사가 아이들을 반노라고 힘들어야 할 텐데 말이죠. 그런데 이 저출산 문제는 일부 선진국 얘기 정도로 그동안 여겨왔었는데 우리나라도 장관이 직접 TV 광고에 출연해서 아이를 가집시다라고 홍보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힘이입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놓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들 가운데 불인 가정을 지원하는 것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불인 부부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송을 들 때마다 왜 저렇게. 이가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안낳안 안 낳겠다는 사람들을 왜 셋째 아이를 낳면 으뭐 지원을 해주겠다 더두번 울리는 거죠 저희들을 출산을 끌어들려라면요뭐 전번에 뭐 연금 1 년인가 2 년인가 그건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못 하려고 뭐 하려고 뭐 뭐뭐이 저거 뭐이저뭐뭐 뭐, 뭐 내주고 뭐 내주고 다씨할도 없는 소리예요. 그럼. 불임 부부들은 실제로 애를 낳으려는 의지가 강한 불임 가정을 지원하는 것이 심각한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한테 메일까지 보냈는데 분만할 때 무료해 주신다고. 근데 그거 어차피 해봤자 8만 원이거든요. 8만 원이 없어서 애못낳는 사람은 없거든요. 7년, 8년째 대구도 못해서 인공수정 몇십 번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진짜 경제적으로 힘드시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왜 조금 더뭐다 해달라는 건 아니고 조금이라도 좀 부담을 좀덜 하게끔 왜 그건 안 해줄까 그런 생각 해서 매일도 보내왔어. 음. <웃음> 못 나온 사람들이 게 심정도 몰라. 그 고통을 알면은 그 어떻게 알면정부에서 진짜로 좀 조금만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진짜로 잘될거요 지난번 국정 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구림 치료가 질병에 대한 치료 행위가 아니라서 보험 혜택에서 배제됐지만 저출산 시대에 별도 예산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느 것을 우선 급여 확대를 해야 될것인우선이 상당히 많이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 말기 환자들 같은 경우도 보험 급여 해달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순위를 정하는 결국 국민적 합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순위 중에서 불임 환자가 과연 그렇게 선순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의구심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갖고자 원하는 그러한 그 가정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떤 뒷받침을 해줘야지만 어떤 가정의 복지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사회 발전의 밑받침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불임 부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영원 PD, 네. 근데이 아기를 갖는 방법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방법들 말고 네. 입양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불임 부부가 입양하기에는 한국 사회에 특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한불임 남성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입양을 하게 된다면 취지 사람들이 분명히 저 부부 둘 중에 한 사람 이유가 그 이상이 신으면 입양을 했다 그렇게 나올 것이고 쉬운 걸 아니라고 이렇게 했으면이사람들 정상적인 국이라 이런 식으로 또 바라보는 시절이 어떻게 되냐 입양을 하게 되면, 문제가 좀더적으로잘죠 그때는 창가집에서 뭔가 조치가 있고, 뭐, 이혼이나 그런, 입양하를 데리고 와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저는 입양하중에 잘못, 뭔가 잘못되지 않겠나, 그런 게싶요 결국 그 입양 문제는 뭐 우리 사회의 인식이 총체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좀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불임 가정이 겪는 심리적인 고통, 또 그에 못지않게 큰 경제적인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을 덜어주기 위해서 외국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겪었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예. 불임 치료 보조금을 1년에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예. 프랑스에서는 제한 없이 시험관 시술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병원에 한해서 시험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단한 게 없는 것 같고 프랑스하고 북유럽 같은 나라들은 잘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에,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4만 쌍 정도의 불임부부가 생기는데 이들이 치료를 받아서 절반만 애를 낳아도 2만 명의 신생아가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저출산이 큰 국가적 문제라고 하면서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출산 장려책은 정말로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부부들에게는 별반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저소득층 불임부부를 위한 약제비 지원이나 국공립병원에서의 시술 지원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분만의 경우처럼 이 불임도 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오늘 PD수첩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